오늘 지리산 천왕봉을 하기 위해서 지리산 국립공원 중산리 탐방안내소로 왔습니다. 이쪽 코스가요 천왕봉 오는데 가장 짧은 코스입니다. 이렇게 또 버스를 이용하면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고 쉽게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려서요약한 약 시간 정도 시간 좀 단축할 수가 있거든요. 지산 천왕봉은요, 지산의 최고봉인 천왕봉은 해발 고도가 1,915m로 남한에서 하나 다음으로 높습니다. 거대한 암무가 하늘을 떠 받치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으며 서쪽 암벽에는 하늘을 받치는 기둥이라는 의미의 천주라는 음과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위로 이루어진 정상은 항상 구름에 쌓여 있어 예로부터 3대에 걸쳐. 선행을 쌓아야 이곳에서 해돋이를 볼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과요, 대구의 물소리가 정말 아주 반갑게 좀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아주 물소리가 좋네요. 아 속이 많이 더였었네요 나무가. 약간의 오르막길이 좀 나타났네요. 이제 이들 모서어 옷들도 좀 정리하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계속, 계속 오르막길입니다. 지리산 계곡 물소리에 취해서요 정말 힘든지 모르고 정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오타리 대피소가 이제 보입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오타리 대피소에서 천왕봉까지는 2.1km가 지금 남았습니다. 이제. 네, 노타리 테피에서 바로 위에 있는 저 박계사에 왔거든요. 질선박계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서기 544년 인도에서 건너오신 연기 조사께서 부처님 진시 사리를 봉안하면서 창건한 정멸보궁 도량입니다. 박계사가 흥하면 일본의 기운이 세퇴한다는 전설 때문에 고려말 외적 아지발도에 의해 소실되었던 것을 서기 1405년에 새롭게 중창하였다고 합니다. 헛길살 보고 나왔는데요. 바로 지금 극경사 계단이 지금 맞이해주네요. 모든 걸다 비웠습니다. 우리도 모든 걸 비워야 되는데요. 계속 오르막길이다 보니까요. 상당히 숨이 좀 찹니다. 하죠. 계속 경사길 올라가다 보니까요. 이제 조금 에, 조금 늦어도 괜찮답니다. 남다도 많이 대신 볼수 있거든요. 에, 천천히 쉬어서 10분간만 쉬면요.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즐길 수있다고합니다 쉬어가야죠. 아, 정말 아주 무념무상. 아무 생각 없이 한발한발 한발 딛고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정상 나오겠죠. 두 번째 만들어진 평상 쉼터데요 또 쉬어야 되겠습니다. 드디어 힘들게 좀 개선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 아, 죽어가는 구석나무를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네요 구석나무 이렇게 푸르게, 푸르게 자라야 되는데요 세 번째 심텀이전망대좀 나온 것 같습니다 저영상 바로 밑에 있는 차랑샘에서 시원한 샘물을 좀 맛보고 또 출발을 합니다 천황샘부터 서요 정상까지는 거의 기어오르듯한 완전 극경사 아찔한 계단길을 에이, 상당히 숨을 헐떡이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정상 밑에 아찔한 극경사 계단에 올라서요. 뒤돌아보니까 아름다운 절경이 정말로 멋지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멋진 곳이 잘 잡았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정상에 계시네요. 이제 정상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천출은는각 글씨가 좀 새겨져있습니다. 정상에서요. 아름다운 풍경구경하고 단터목 대피서로 저희들 하산을 합니다. 뒤들어본 천랑봉 정말 멋집니다. 차과복하게 발목을 잡습니다. 하산길도 진짜 멋지네요. 그곳으도제 몫을 다합니다. 구상나무는 통천물을 제하면서요. 아름다운 풍경에 아주 시선을 좀 뺏기고 있습니다. 1950년대 숲이 우창하여 대나대도 어두울 정도로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었으나 도벌꾼들이 도벌의 흔적을 없애려 불을 질러 그 불이 제습봉을 태워 지금처럼 나무들의 공동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장터목 3장이 왔습니다. 장이 샀다는 장터목은 사천군 시천면 사라들과 한천군 아참에 사람들이 문물교환과 물건을 사고팔던 곳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중산리로 하산을 합니다. 하산길은 급경사의 돌계단이라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가거든요. 되들리면 천천히 내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요 돌을 쌓아놓은 너덜지대를 지금 지나갑니다. 티드러버 장터목 산장인데요 아득합니다. 아주.